안녕하십니까? 일리티비입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하고 꺽지낚시를 하러 왔습니다. 과연 오늘 은 어떤 녀석의 크기에 꺽지 잡혀 줄지 지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피트. 와. 와. 야, 바로 던지자마자 어, 입질해 주네요. 사이즈가 좀 작은 어, 꺽지 친구예요. 응와야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바로 여기 나와주네요 오 너무 좋다 <웃음> 오 히트. 힘 좋습니다 와야 새끼꼭진도 어떻게 이렇게 힘을 쓰냐 여러분들 새끼꺽지가또 잡혀졌습니다 두 마리 째인데요 이거는 아까 거보다 더 작은 거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썸맛 보니까 너무 좋네요 꺽집니다 꺽지 오 히트 야 사이즈가 너무 작은데? <웃음> 야 진짜 미니미니하다 <웃음> 어, 엄청 귀엽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오 히트 오. 오. 와 이야 <웃음> 오. 오 제대로 울었다 크. 와 통째로 먹혔습니다 <웃음> 야 바로 그냥 히트를 해주는군요 히트 히트 히트 야 껍질 친구가 바로 히트를 해줬습니다 오호 껍질 껍질 껍질 야 그래도 조금씩 사이즈가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사이즈가 커지니까 우리가 조금 더 안쪽을 공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껍질가 좋아하는 집이 굉장히 많아요 안쪽을 한번 공략해 봅시다 Let's go 오와 아, 입질 어, 히트 와 어, 바로 입질? 아, 어, 떨어졌다. <웃음> 아니, 입질이 왔는데 다 물지 못해 가지고 떨어져 버리네요. <웃음> 어, 히트 뭐지? 입질이 꺽지랑 좀 다른데요. 어, 히트 와 올라온다. 아, 껍지네. 오, 껍지인데. 오, 큰 껍지가 잡혔습니다. 여러분들, 조금씩 사이즈가 커지고 있습니다. 와, 껍지, 껍지, 껍지. 좋습니다. 야, 이제 점점 사이즈가 커지니까 한 20cm짜리도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오, 히트. 와, 뭐지? 우와, 사이즈 괜찮은데요? 우와 야와심와 힘좀 쓴다 너와와 와.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꼭지가 몰려있나봐요 한자리에서 지금 몇 마리째 낚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호호호 야 이거 여기가 진짜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한 3마리 잡은 것 같은데요 벌써? 어 저쪽에 바위지가 대 있는 곳을 계속 공략하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꺽지 꺽지 꺽지 어 뭐야 어 히트 수촌가? 그냥 끌려오는데? 아 히트입니다 히트 아니 애들이 이렇게 힘이 없냐? 너무 작아서 그런가? 꺽지입니다 꺽지 꺽집. 여기서부터는 쏘가리를 살짝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물골이 넓어지면서 유속이 살짝 있고 폭이 큰데 수심이 좀 있거든요 요런 곳은 쏘가리들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보겠습니다 오 히트 오 뭐지? 꺽지! 아, 큰 녀석이 나와줬네요. 어, 히트! 아, 바로 꺽지. 꺽지 히트! 여러분들, 비올것 같은데요? 하늘 봐요. <웃음> 아, 날씨가 안 더워서 좋긴 한데, 꺽지가 이거 좋아할랑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저번에 비올때 우리가 엄청 재밌게 잡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이번에도 살짝 기대해 볼게요, 여러분들.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다 어, 이왕 내릴 거면 시원하게오 히트 오아 바로 히트 크 작다 작다 야 위니미니에요 오 히트! 오 사이즈 괜찮습니다. 오 좋아. 오힘좀 쓴다. 오 사이즈 괜찮은데요? 힘좀 쓰는데? 오 좋아. 와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, 여러분들. 와오 히트. 너무 작다! 뭐야! 오, 어, 뭐야! 히트! 이야! 미니미니하다, 미니미니해! 아, 힘이 엄청 세가지고, 끌이나 쏘갈인 줄 알았는데, 어, 그래도 손바닥 사이즈에, 어, 껍질 올라와줬습니다. 와, 아,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. 쏘갈인 줄 알았어요. 우와. 오늘 여러분들하고 껍지낚시를 해봤는데요 일단 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웜을 계속 공략하고 있습니다 저번 같은 경우에 제가 꽝친 이유가 혹시 큰 웜을 써서 그런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바늘하고 사이즈랑 그리고 웜 사이즈도 좀 줄이니까 입질을 엄청 많이 해주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큰거 사용하지 마시고 작은 걸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만큼 이제 가을하고 겨울이 다가오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요. 그래도 이제 가을이 되면 뭘 할지 생각을 해보면서 아마 가을이면 배스가 좀 좀잘 잡히지 않을까요? 그러면 다음에는 이짜만한녀석으로 한번 자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.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 안녕!